여러분,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쥬? 아, 참!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어때? 진짜 아휴. 우리 집뚱보고양이 우리 집 뚱뚱보고, 진양르기 진양보리, 기뚱보야 진정 아니야 노학 노학 노학 아니 진정해 <웃음> 왜 원한 거야? 아니 대체왜 화가 났는데 진정아? 네가 화가 난 이유를 납득을 할수 있게 화를 내야지 내가 너의 화에 대답을 해주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화내는 게 어딨어? 어? 아니 <웃음> 왜, 왜 화내는 거야? 어. <목소리> 아니너 뭐야! 알았어아이알어 x 알았어. 알았어. 아! 너 나갈 게 없어 어차피 진영아 어차피 문 닫혀있어서 못 나가 진영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네가 왜 화냈는지 내가 잘 이유가 납득될 수 있게 이유를,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화를 내 그러면 내가 납득하고 너한테 아 그래?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미안해 이러면 이렇게 해주 하게 어? 그렇게 화만 내면은 대화가 돼? 아우 <웃음> 진양아 어 신경질 부러기 어내잠옷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진짜 뜯어졌어 신경 뒤에 날카롭다고? 왜 날카로운 거야? 아니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? 우리 똥 뚱보고양이 우리 집뚱뚱보 진양 부리기 진양 부리고 우리 똥보야 진양아 일로와봐 어 얘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 우리 동물 다 나한테 쓰던데 왜 얘만 까칠하냐고 내 말은 진짜 니가 지금 여기서 니가 지금 여기서 아! 진양이는 왜 이렇게 날 싫어할까? 난 진양이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. 우리 집 뚱보 고양이. 우리 집 뚱뚱 고아왜왜 왜 이래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어 고양이! 자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진양이 봐봐. 맛있지? 왜 생각해보니까 맛있지. 지 화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. 너던 좋아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진정한. 음 화는 화는 나는데 먹고는 싶어 맛있어. 뚱보 고양이 물집 뚱뚱보 물집 뚱뚱보 갑자기? 먹다가? 갑자기? 내 고양이 비만이야. 응,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. <웃음> <웃음> 시청자들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? 이뭔 개소리야! <웃음> 응? 네 <웃음> 몸에 떨어뜨렸어, 진짜가. <웃음> 이거 하악질 한 거야? 달라고 하악 좀소개주는거 아니야? 근데 얘는 똥통해가지고, 똥통해가지고, 똥통해가지고, 똥통해가지고.